슈퍼손 손흥민의 공백이 지난 두 경기에서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리그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를 만나 선제골을 내준 뒤 고전했고 후반 막판에 겨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18일 맨시티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시즌 도입된 VAR 덕분에 겨우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1승 1무를 거두긴 했지만 운이 좋았을 뿐 경기력은 그닥 별로였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4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한 토트넘이 고전하는 데는 분명 손흥민의 부재가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퇴장으로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 이번 시즌 1, 2라운드에서 결정했고 이두 경기에서 공격력 약화가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중앙으로 침투를 시도해 자신이 결정짓거나 원톱 해리 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어 케인이 득점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결정한 지난 두 경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의 공백이 제대로 드러났는데요. 맨시티가 9 0분 동안 30개의 슈팅을 때린 데 반해 투트넘은 단 3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격진에게 공이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슈팅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슈팅을 날렸을 법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손흥민의 징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는 26일 뉴캐스전에서 손흥민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손흥민이 어려움에 빠진 토트넘을 과연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